네. 간신히 방을 얻었습니다. 간신히 방을 얻고 여기다 이제 차를 주차했는데요. 어, 방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은 요거 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음, 철공소 어갖고 예 철공소에서 이거 렉 만드는 거 이거 견적 뽑다가 제가 방을 구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방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주 죽겠다고 어떤 방이든 있으면 좀 어, 렌트 해 달라고 했더니 음 자기네 여기 안 쓰는 창고 같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여기 안에를 줬는데 아, 예, 정말 창고 같은 방이에요 <웃음> 정말 창고 같은 방인데 아 청소하고 그리고 그냥 제 차에 있는 그 매트리스 그거 그냥 깔고 일단은 그렇게라도 좀 지내야지 도저히 집 찾는게 너무 힘들어 갖고 호텔 뭐 이런데 강아지의 이런 들다 안된다고 안된다고 해갖고 집 찾는 것 때문에 지금 아 어, 완전 이그저스티 예,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갖고 지금 미국에서 샌디에이고에서 <웃음> 여기까지 바하 캘리포니아 와서 배 타고 여기 메인 본토 멕시코 본토까지 와서 여기 과달라까지 오는데 몇천 마일이에요. 3천 마일 넘아 3천 키로가 넘나요. 어, 한 20일 거진 어, 한 달은 안된것 같은데 한달 되가. 어, 한달 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한 달은 안 됐어요. 20일 넘게 지금 집 없이 여기 차 안에서 이렇게 모든 짐 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 지내고 왔는데, 제대로 다리에 발 하나 올려놓기도 힘든 이런 공간에서 이런 공간에서 살았어요, 제가. 여기 위에 그나마 요거 좀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면서 한풍기도 없는 곳에서 전기도 전기도 안돼 갖고 지금 뭐또 인터넷 뭐 예, 유튜브 그뭐할 엄두도 안 나고요 지금 그렇게 오다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어 다른 공간 누워서 이렇게 지낼 공간을 찾았다는 게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황송해요 황송해 예. 그래서 어, 안에 지금 문이 잠겨 갖고 내일부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룻밤 어, 이제 해가 이제 뉴욕 여지가는데 오늘 하룻밤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내일부터는 좀 여기 좀 청소하고, 어, 여기서 지내면서 차 비우고, 차 이제 캠핑카로 안에 좀 꾸미고 어, 꾸미게. 어, 꾸밀 수 있게 됐습니다 아 힘든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이에요 네. 이렇게 왔어요 you mm -hmm. 락. <웃음> 각종 벌레들. 근데 더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을, 이쪽을 이 판넬로 막아서, 바이슨 못 들어가게, 딱이 공간만 깨끗하게 치우면은, 아, 그나마, 어, 생활하기, 뭐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거진 다 갖다 놨네요. 에이, 저,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정리를 안 됐고요. 이제, 물건만 옮겨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벤에서, 벤에 있던 물건들, 이렇게 싹 옮겨다가, 이렇게 놨어요. 거진 다 끝났습니다. 천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대로 그래도 쓸고 닦고 갖다 놓으니까 예 네. 침대 저것도 만들어 놓고 좀실망 하네요 아 쉽고 착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좀 물을 데펴서 섞어서 이렇게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뱀잘 꾸며 갖고 예, 여행 떠날 때배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다음 영상 올라가기 음, 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전기 되니까 올릴지 아니면은 아, 뱀 꾸미고 이렇게 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갖고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잘못올릴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우 개운하게 샤워하고 아주 편안하게 머리 기대고 하죠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음. 이정도면 괜찮죠 한달에 60불 6만원 7만원이 안되겠네요 네. 전기를 조금 주고 나중에 좀더 생각해서 드려야 되겠죠 너무 싸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요.